나, 나 <웃음> 아, 진이 <그래, 맞춰. 웃음> <웃음> <웃음> 뭔지 알겠어요? <웃음> 알겠죠. 야, 가 언제? 야, 니가 언제? 야, 니가 언제? 알겠가 언제? 가 언제? 가 야, 내가 언제? 이렇게 가가가 <웃음> <나 이런 웃음> <괜히 너지>? <웃음> 뭐, 너는... 언제? 그냥... 나만이 라했어 <웃음> 야, 야, 야. I jump off, I said. No, no. How much about you? You don't n e e 정한, t y 정한 need it. You need it. You need it. y